참나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인식을 덜 하는 거지 참나는 인식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참나 인식하고 있어요 참나 없다는 분도 참나 인식하고 있어요 왜? 지금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식의 아주 일부는 참나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참나의 존재를 또렷이 못 느껴서 그러는 거지 그 느끼는 마음이 51%가 되게 해주는 게 이게 참선인 거고 이게 참나 각성인 거예요 어디 안 가요 갈 수가 없죠 참나의 현전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딜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참나의 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해요. 제가 늘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화이트보드가 참나고 이 글자가 생각감정 오감이라면 여러분 제가 칠판 보세요. 화이트보드 보세요. 할때 화이트보드 본단 말이죠. 요걸 보고 있단 말이죠. 글자만, 그림만. 요것도안 보는 건 아니죠. 덜 보죠. 안 보는 건 아닌데 덜 보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생각, 감정, 오감만 보고 사는데 참나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좀더 느끼게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명상이라는 거는 이, 그이 하얀 바탕이 좀더잘 보이게 지금 이렇게 글을 지워드리면 잘 보이죠. 생각, 감정, 오감을 또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지니까 그냥 몰라 해버리자는 거예요. 몰라 해버리고 하얀 화이트보드 지, 비, 보는데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지워진 것처럼 내가 무관심해 버리면 내 마음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게 아니라 몰라를 해버림으로써 있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해버림으로써 마치 내 마음에서 그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참나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에요 몰라선 예. 최상승선, 화두선, 뭐, 연불선, 다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방편은 연불이든 화두건 뭘 쓰겠지만, 목적은요, 나, 내가 현전한다는 거를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생각을, 생각을 잡다하게 나면 안 되니까, 화두나 연불 하나에 몰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생각이 하나로 모이면 참나의 현전이 더잘 느껴져요. 그때, 참나의 현전에서 만족하시면 돼요.